우리 중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샤이닝 니케에서는 한복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위대한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조선족들의 전통의상인데 이걸 왜 한복으로 내나요? 빽! 빨리 중국 옷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주세요! 뭔 개소리입니까? 한복은 중국 조선족의 전통의상입니다. 한국 서버에서 한복을 삭제하겠습니다. 아니 역시 착한 중국인은 주... 한국인들의 조국 무역이 돌을 넘어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상이 맞습니다. 땅은 대국처럼 넓으나 그 마음들이 소국처럼 작으니 이를 중국이라 부르기로 하였다. 근데 이런걸로 노딱먹진 않겠지 안그래도 쌓여있던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이 폭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샤이닝 니키라는 중국의 게임이 한국의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게임은 시뮬레이션이 가미된 온리 피기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자신의 캐릭터를 키우면서 가챠로 치장 아이템을 획득하여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그러던 도중 한국 서비스 시작을 기념하기라도 한듯 11월 2일 첫 가차 이벤트로 한복의 출시를 예고하였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한국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를 진행하던 다이언너머. 대만과 중국 서버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벤트였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이벤트가 공개되기 하루 전인 11월 1일 중국과 다이언너머.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복과 관련된 썰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1월 1일 중국의 유명 BL 작가가 4명의 남성 캐릭터를 그린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업로드하였는데요. 해당 사진이 올라간 게시물에는 고대 스타일의 믹스매치라는 코멘트가 적혀있었습니다. 이 그림과 관련해서 많은 한국인 트위터 유저들은 한국의 전통 의상들을 중국의 전통 의상인 것 마냥 묘사했다며 동북공정의 일종이라고 비판을 하였죠. 이 소식이 중국측에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도 vpn까지 사용하여 헐레벌떡 달려와 한국은 중국의 전통 의상이다 라는 주장을 제기하였죠. 결국 해당 트위터의 답글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서로 비난과 욕설을 주고받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불타고 있던 도중 등장한 한복 논란은 꺼지지도 않은 불씨에 기름통을 통째로 부어버린 꼴이 되었죠. 이후 샤이닝 니키의 여론은 그야말로 개판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웨이브어 측에서는 해당 한복이 명나라의 의상과 비슷하다. 한복은 조선족의 의상이니 중국의 전통복이다 라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서버의 트위터까지 넘어와서 원정전쟁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인들 또한 각종 천안문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역사적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그야말로 댓글창은 아비규환이 되었죠. 이에 11월 4일 드디어 한국서버에 해당 이벤트가 적용되자 하나의 공지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중국의 기업으로서 조국의 입장과 늘 같은 이견을 가집니다. 우리는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서버에서 조국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인 사실을 퍼뜨린 유저는 운영 규칙에 따라 채팅 금지 뿐만 아니라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중국 전통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국가의 존엄 또한 지킬것을 밝힙니다 라며 중국인들만 사용하는 웨이브에 중국인들만을 위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한복이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 주장하는 것을 지지함과 동시에 한국서버는 쏙 빼놓고 그냥 중국인들만 보는 곳에 따로 공지를 올리는 행위를 본 유저들은 매우 분노하였고 환불 및 회원탈퇴 글은 물론 중국을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불타오르듯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계속해서 카페가 불타오르자 결국 11월 5일 새벽 2시경 공식 카페에도 공지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을 요약해보면 일말의 사과 따윈 찾아볼 수 없고 한복과 관련한 아이템 전면 폐기 및 환불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이후 한복 관련한 일러스나 광고 영상들은 서비스를 진행중인 대만, 중국, 한국에서 모두 내려갔지만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환불로 퉁치고 넘어가려는 게임사의 공지문은 상당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측에서는 한복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았다며 양측에서 다 까이는 상황이 이르렀죠 이에 공지가 올라간 이후로도 카페는 계속 불타올랐으며 해당 공지가 올라간 공식 트위터 역시 공안의 감시를 피해 vpn까지 써가면서 꾸역꾸역 트위터까지 켜서 언쟁을 높이는 중국인들과 한국인들과의 끝없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공지가 올라온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11월 5일 11시 58분경 샤이닝 니키의 한국 서버 종료 공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해당 공지문에는 자산은 중국의 전통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의상을 준비하였고 많은 해외 유저들이 중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랬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 하지만 우리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중국을 모욕하는 행위는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정도로 도를 넘었으며 이에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심했다면서 한국 유저들에게 책임 전가를 해버린 뒤 게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전대미문의 빤스런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공지에 올라간 자료 링크는 한복이 한복이라고? 웃기지마! 라는 과격한 제목의 내용을 링크 삼았는데요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핏줄이며 고려 전까지 한국엔 의복이 없었었고 조선의 머리도 당나라거고 모자 스타일도 중국거고 한복도 명나라거라는 주장을 일삼는 글이었죠 당연히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글을 본 한국인들은 분노를 할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게이머들의 반중 감정이 그게 달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번 샤이닝 니케 행위를 보면 진짜 중국 입장에서 보려고 해도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만한 소재를 올려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을 정당화와 합리화 나아가서는 정신승리하기에 바빴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받자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국서비스 종료 선언을 해버리는 정말 엄청나게 미숙하다 못해 졸렬한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한창 논란이 있던 옆동네 원신에도 약간의 불똥이 튀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원신의 gm이 한복은 한국인들의 전통의상이라는 답글이 달렸으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댓글이 모두 삭제되었죠. 이에 몇몇 유저들은 얘네가 이거 섭종이라도 안했으면 개발진들의 가족들이 다 신비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서 이 악물고 한국서버를 종료한게 아닐까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게임은 한국의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성우진들을 다수 투입하고 각종 현지화를 위해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한국지사를 설립할 정도로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였죠. 근데 이걸 그냥 욕좀 먹었다고 바로 섭종한다? 진짜 멍청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게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을 어이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1%는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천년간 한국을 포함한 고대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중국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접경국이자 한반도 역사 중 몇몇 시기엔 중국에게 조공도 바치고 몇 차례 굴욕도 겪는 역사도 존재하였죠. 의복 또한 이러한 지리상의 특성 덕분에 지속적인 교류가 있을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유사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았다와 니네꺼가 우리거라는 주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몇몇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조선족의 전통 복장이라는 주장은 애초에 조선족이라는 것 자체가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간도 및 중국 각지로 흘러간 민족이기 때문에 그 역사라고 해봐야 끽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의 전통복은 한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건 맞으나 그 전통과 역사가 중국 것이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마치 미국의 이민 간 중국인들이 다같이 치파오를 입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치파오가 미국의 전통 복장이 될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알수 있죠 이런 영향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중국은 거의 광적으로 모든 것이 중국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얘는 일본의 기모노는 당나라 문화고 베트남의 아오자이는 송나라 문화며 몽골의 델마저 다 진의 거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입니다 아니 심지어 이젠 영어도 진의 사투리래 이게 뭐 개죽같은 소리야 실제로 한국의 전통복들은 한나라에서 오랑캐의 옷이라고 멸시하던 호복의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명나라 당시 현재 한국의 한복과 비슷한 한푸는 원나라에서 유행했던 고려양이라는 고려식 풍습이 전해져서 발생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는 감히 속국의 문화를 대국이 받아들였을 리 없다면서 눈가리고 아웅을 하는 중이죠 명나라의 옷들과 조선의 옷이 같았던 건 중국이 이 복장들을 하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왕과 신하들 같은 관료들이 입었던 관복인 단령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심지어 이것들도 각 국가마다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 이념은 서방에서 나왔으니 니들은 서양 세력의 체계를 이어받은 서방 역사의 일부에 불과하다 라는 주장과 별반 다를게 없는 개소리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최근 중국의 과도한 국수주의의 성격을 띈 사이버 테러는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일 bts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크게 기여를 한 인물에게 주는 뱀플리트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전쟁 70주년에 우리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 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중국인들은 이 발언이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들의 희생을 무시한 것이라며 비난을 하기 시작하였죠 이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존나 얼척없는게 중국은 당시 우리들의 적국인 북한을 도운 국가이며 통일 직전의 상황에서 회방을 놓은 분단의 주범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얘네는 적국보다 더한 놈들이라 이거죠 얘는 대체 일사후퇴를 뭘로 배우는거지 그런데도 적반하장으로 중국내에서 bts 관련한 굿즈 판매가 중단이 되고 bts 관련한 굿즈들을 들고 다녔다고 심한 폭행을 당하는걸 보면 현재 중국의 국수주의는 거의 광기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웃긴건 역사 공부를 좀 하라고 그렇게 지적질 하는 친구들에게 6월 4일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물어보면 모두 침에 걸린 벙어리 마냥 대꼴멍을 한다는 사실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남걸 지들 거라고 우기기 전에 니들이 문화 대혁명으로 다 때려 부신 문화유산이나 복구하는 데에 더 힘이 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들이 다 없애놓고 남는 게 없으니 남들 역사를 긁어모기 바쁘지.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